네. 지금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올린즈에서 나오는 이제 프론트포크 네. 네, FGRT 시리즈 제품이고요 일단은 제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뽑아보도록 할텐데요. 네. 오른쪽 포크레그, 이제 좌측 포크레그. 저희 FGRT200 시리즈는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부 카트리지가 믹스 카트리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30mm 피스톤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고, 믹스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상단 캡을 보시면 이쪽에 콤프, 그고 이쪽에 리바운드. 각각 포크레그에서 컴프레션과 이제 리바운드를 독립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쉬운 세팅이 가능해요. 예전에 이제 구형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리바운드 어저스터가 있고 아래쪽에 별도의 컨프롤전 어저스터가 네. 있었는데 지금은 좌우, 공립적으로 세팅이 굉장히 편해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요 이제 바디의 쉐입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면입니다. 이쪽이 정면인데 이제 경량화와 이제 정면에서 이제 브레이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면 충격에 대한 어떤 강성 확보. 네. 그래서 이제 경량화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쓴 제품이에요. 그리고 FGRP 포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애프터마켓 포크보다는 조금 더 어, 범위가 넓은 네. 조절 폭을 가지고 있고요. 막 컴프레션이나 리바운드나 즉각적인 이제 조절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범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폭을 습니다 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라이더가 이제 요구하는 바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 한 클릭 한 클릭이 이제 조금 변화폭 변화에 대한 이제 부분이 조금 어, 크게 다가올 수도 있네네네 그래서 오늘 잘했어. 그리고 이제 리어 샷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프론트 포크는 스프링에 대한 어떤 그 레인지가 네. 리어 샷보다는 조금 더 넓어요. 어... 그러니까 리어 샷은 뭐 10kg 단위로 이렇게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좀 바꿔드린다고 하면, 네네. 프론트 포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탠다드 출고 상태에서 프리로도 조절로, 음... 이제 리어 샷보다는 좀 몸무게 편차가 조금 더큰 경우에 네네. 좀 이제 교체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보통 몇 k 로 정도에서 이제 프론트 포크는 교체를 하나요? 75kg 기준인데 네. 이제 뭐 라이더 몸무게가 그냥 장비 안한 상태에서 85kg 이상 어... 90kg 정도 유지를 한다든지 네네. 또는 60kg 정도 어... 네, 이랬을 때 스탠다드 스프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다고 느끼거나 음. 또는 굉장히 무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간혹 서스펜션에 대한 네. 어떤 이제 세팅으로 동호인들끼리 이제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네. 뭐야 내가 타봤는데 이거 이래 저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신체 어떤 그 몸무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베이스로 깔고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가벼우신 분이 제가 그냥 단순히 올린즈 끼면 부드러워 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가벼우신 분이 그냥 덜컥 사서 아무 셋업 없이 장착을 하시면 네. 아니 부드럽다 그랬는데 왜 <웃음> 내건 딱딱하지 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어, 몸무게 수 차이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던 아니면, 저, 아니면 저희 올린즈 정식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네. 저희가 이제 샵 간에 또는 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객 간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그분한테 이제 맞춰서 이 올린즈 포크나리오 샵을 장착했을 때 올린즈가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올린즈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서스펜션의 성능을 네. 이제 전달하도록 하는게 이런 세팅의 목적이다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보통 아무런 작업 없이 가벼운 사람이 산거와 무거운 사람이 산거일 때는 올린즈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에서는 많이 벗어나버리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서 뭘 돌리고 있죠 저게 이제 프리로드 어저스터예요네 네. 좌우 독립적으로 저것도 이제 하지만 이제 좌우 똑같이 레벨은 똑같이 맞춰 줘야 되고요. 네. 14mm 복살로 조절을 할수 있게 네.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저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바깥에 하우징하고 안쪽에 이제 어저스터가 빙글빙글 이제 도는데 내가 몇 바퀴를 돌렸는지 또는 음. 주행 중에 풀리지는 않았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짜그맣게 네. 체크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3mm 렌치 가지고 조절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감세 댐핑 어저스터 네. 좌측이 컴프레션 어저스터고 네. 우측이 이제 포크 저희가 이제 바이크에 앉았을 때 좌측 포크가 컴프레션 네. 우측 포크가 리바운드를 네. 이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셋업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제 프리로드 여기 이제 스프링 프리로드 9mm 저희 음. 제품이 보통 한 바퀴에 1mm 아, 움직이기 네. 때문에 아홉 바퀴를 조여놨을 거고요. 지금 이제 조이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컴프레션이나 리바운드 어저스트 조절할 때다 네. 잠근 상태에서 네. 네. 거꾸로 풀어주면서 이 숫자를 맞췄잖아요. 그런데 네. 네. 프론트 포크에 있는 프리로드는 항상 다 푸른 상태에서 네. 완전히 푸른 상태에서 조여주는 걸로 세팅을 해요. 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9mm라는 게다 푸른 상태에서 9mm를. 돌려서 잠궈 주게끔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오일 레벨인데 요 안에 들어있는 오일 양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요 그래프가 여기가 네. 이제 스트로크고요여기가 이제 반발력 포스 네. 네. 스트로크가 깊어질수록 반발력이 많이 올라가요 네. 요거는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이랑 뭐 댐핑과는 별개로 단지 에어 에어랩, 오일 레벨에 따른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에어 챔버. 네. 에어 챔버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할수 있게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스탠다드는 130mm. 그래서 쭉 보면, 지금 140mm가 제일 낮은 것. 전체으로는 잠시 없던걸로 <웃음> 세팅을 할때 그냥 일반적으로 스프링으로도 세팅할 수 있지만 은 스프링이랑 비슷한 효과를 또 이제 오일 레벨로 해서 에어 스프링 그러니까 에어의 압축으로 그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저희 f j r t 포크 같은 경우에 총 이제 작동 거리가 네. 유효 작동 거리가 120mm 스트로크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에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mm 이상 가라앉은 다음부터 좀 급격한 어떤 어. 성향을 그때부터 네.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포크 같은 경우에 포크도 그렇고 부디어 샷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네. 이런 띠가 생겨요. 띠. 네. 요거는 이제 오일이 아니고 실에 있는 이제 그리스와 네. 조립할 때실 사이에 들어있는 오일이 조금 네. 묻어나는 거고요 요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오일이 누유가 생기면 젖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뭐 철판에 물 떨어뜨린 것처럼 네. 번지면서 이제 젖는데 요런 음. 링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한 번씩 닦아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 강성에서 이제 단조로 만든 제품이냐 이제 주조로 만든 제품이냐 이런데서 오는 그 이제 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살짝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이는 그 시점에서의 그 저항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실이 빡빡한 느낌? 순정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고 여기 순간 움직일 때 이렇게 쭉하고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 올린즈는 그런게 거의 없다고 봐야될 것 같아요 약간 신차, 타다가, 신차 타는 느낌이고 올드바이크 타는 느낌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댐핑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기 있는 피스톤하고 여기 있는 심스텍이라고 하는 요기에서 오일 저항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어저스터 니드를 만지면 여기 있는 로드를 따라 내려가서 여기 지금 안 보이실 건데 이쪽 안에 니들이 있어요 네. 얇은 바늘 같은 게 그게 이제 오일 통로를 막고 열고에 따라서 이제 댐핑 레벨, 댐핑 코스가 틀려지는데 기본적으로 리바운드 어저팅을 스 하면 전반적인 댐핑 감쇠가 올라가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리바운드고 하단에서 컴플레어저스를만진다고 하더라도 네. 완벽하게 구분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나는 뽑혀져 올라오는 속도를 컨트롤하고 싶어서 리바운드를 만졌는데 전반적인 포크에 이제 저항 그러니까 감지력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좌우로 세퍼레이트 분리를 해가지고 좌측은 컴플레션 우측은 리바운드를 네. 만들어서 조금 더 효율, 네. 효용적으로 아, 이제 세팅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하나 하나 이제 그 포크를 이제 완전히 이제 나눠서 더 이제 네. 확실하게 세팅을 나,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저렇 프론트 포크는 네. 여기 이제 탑 브리지, 트리플트 램프 <웃음> 밑에 휠 액슬까지 세 군데서 지지가 되기 때문에 네. 이세세 세 군데서 지지가 되 있는 좌우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네. 좌측 우측 다른 스프링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평균 값을 맞춰지고요. 네. 좌측이랑 우측이랑 컴퓨터 리버가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위 얘기하는 좌측일 가면은 느낌이 다르고 우측 느낌이 다르고 그렇게는 <웃음> 네. 되지 않아요 네 많이 되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보통 라이더 분들이 저도 네. 했었어요 <웃음> 그 서스펜션은 이제 좌우가 세팅이 달라도 그 평균값으로 됐다 네잘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웃음>